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라 고품격 전문 야매 채널 야매지식보관소입니다 이번 편은 남자훈련소 크로커다일의 충격적 실체입니다 예. 어,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라고 요즘 한창 뜨는 채널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언 7년전 겨울이었습니다 14년 1월 보수우익정론을 참칭하는 변이제와 한판 붙은 사나이가 있었죠. 이슈는 다름아닌 고기. 물론 이면에 진짜 이슈는 돈이었죠. 변이제와 일당이 식당에서 고기를 잘 드시고 서비스 미달을 운운하며 고깃값 300만원을 덜낸 사건을 두고 고기를 먹었으면 고깃값을 지불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해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 성명서의 주체는 자유육식연맹 이었고 이에 변희지 쪽이 1억원대의 소송을 준비한다 뭐다 해서 자유육식연맹은 다시 논란의 중심이 서게 됐었죠. 자 그때 자료입니다. 치, 진짜 1억원대 소송한대 이렇게 나왔어. 소송한다고 막, 막 난리쳤어요. 아무튼 변이제는 당시 워낙 정론이 이 뻘소린지 모를 말들 많이 해서 나름 유명한 인간이었고 자유육식연맹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체였는데 그것도 창립한지 닷새만에 발표한 첫 성명서라 순전히 변이제 고기 사건용 사건 적용용 단체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한때 들었지만 이런 의심 자체가 자유견과 총재님의 명예훼손이라 생각해서 접었습니다. 암튼 자유기은 워낙 주옥같은 어록을 쏟아내며 세간의 핫 이슈가 되었습니다. 다시 회고해드리면 일단 자유시연맹 이사진 일동은 600명에서 1300만원 어치밖에 못먹었다는 사실에 슬픈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욕은 휴면이 진입니다 인본주의는 그 가치를 공고히 할때 축권과 같은 다른 가치들을 뒤로 한 발짝 물러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기에는 좌우가 없고 오로지 앞뒤만 있다. 이럭 고소와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장난질을 치고 있음에 이사진 일동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점심에 소고기를 인당 5인분씩을 먹고 왔습니다. 과연 변희제는 진실로 본인에게 훼손된 명예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당신은 이명박근의 치아로 인민들의 삶이 피폐할 때이고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애국으로 둔갑시켜 선동하는 인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런 페이스북 포스팅 하나에도 많은 이들이 열광했고 저도 그한 사람이었죠. 1억 소송이라는 삶은 소대가리나 앙천대설 법한 저지개근은 어떻게 넘어됐는지 모르겠지만 유야무야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정부의 의료계, 통화, 의료계 분할 통치 정책을 비판하는 한 목소리를 발견하고 그 채널에 들어갔습니다. 거침없는 말빨과 시원한 논리에 매료되었는데 채널명의 크로커다일? 어디서 본 듯한데? 예, 바로 자유견 총재님이었죠. 참고로 총재님은 자유견 창립 당시 이미 헤비메탈 밴드를 이끌었고 그때 예명이 바로 크로커다일. 총재님이 일갈하신 별가의 일성고함이 뇌리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에 방송의어체에서 자유권의 문체를 바로 읽었더랬죠. 근데 그때는 비주얼 락커로서 진한 화장을 해서 현 채널의 생활이 낯설어 긴가민가 했었죠.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걸 알고 반가워서 바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구독, 알고보니 총재님은 꾸준히 밴드를 하시고 간간히 TV에도 나왔습니다. 다만 제가 라그마게 관심이 없고 육식도 그리 즐기지 않아 잊고 지냈을 뿐이죠. 그런데 채널 내용이 제가 알던 총재님과 다르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 밥 한번 먹자 8회에서 별리바바와 6 0 0인 고기도적이라는 주제로 곽현아, 탁현민 등의 알만한 좌익인사와 교류도 하고 뭐 참고로 총대님이 게스트로 출연했던 팟캐스트 밥한번 먹자 재파라는 20일 업로드가 되자마자 단숨에 팟캐스트 1위에 올라을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지금 어쩐지 영상도 정지되고 기록자를 하나 건지기가 힘들었어요. 예술인들이 의의 성향이 그렇고 무엇보다 변가와 크게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에 저는 이분을 좌파쪽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현재 유튜브 채널에서는 우파 입장에서 현정권 까는 내용 이있입니다 근데 하긴 빨갱이 세포를 자처하던 진증권이나 나도 문정권 비판하는 영상을 찾아보고 있으요 참고로 한결레 인터뷰했던 총재님의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별리바바 600인의 고기도적 이슈 직후의 기사입니다. 어느 것이 정치적이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기존 프레임으로 보면 자유권은 전혀 설명 안된 조직이에요. 어떻게 보면 빨개 같은 소리라고 어떻게 보면 숯골 같은 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유견은 좌도 우도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정치성을 띈다는 것이 어떤 정당을 진지한다는 식으로 비치죠 자유견은 그런 진영 논리 프레임을 거부합니다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 그런 모든 것을 해체하고 나서 가장 합리적으로 좋은 방법으로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쵸 좌우를 떠나 오른소리를 해야죠 그리고 지금 정권의 행태가 돈과 성문제에 있어서 딴 나라 당시희과 그리 달라 보이지 않는 면에서 우리나라의 진정한 좌파 우파가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이분은 국민의 힘이 정권 잡고 또짓하면 바로 순서를 할 뿐입니다 지금은 저들이 좌파를 자칭하니 안티테제로서 우파의 스탠스가 된 것일 뿐 이분의 사상계는 좌우를 초월해 존재한다고 봐야죠 아무쪼록 구독자 1명을, 1억명을, 1명이 아니라 1억명 찍을 나를 기다리며 앞으로의 활약을또 기대해봅니다. 다음 편은 총재님께 보여드는 저의 영상편지 형식으로 꾸몄습니다. 다소 쓴소리가 담겼으니 이편도 기대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일이 벌어집니다. 라인나.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